좋아요, 좋아요, 구독, 구독하기 한번 눌러주시고 댓글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. 이 조씨, 음. 조씨 하니까 좀 비슷하죠. <웃음> 젊은 친구예요. 네. 보면 손가락 두개 반. 음. 역시 작지 않아요. 음. 그리고 구강 형태도 아주 잘 나왔고요. 음. 이 정도면 평균 정도의 구강 사이즈예요. 뚱뚱하지도 않아요. 음. 그럼 뭐가 문제일까요? 이미 이 친구는 수술을 해갖고 왔어요. 그 음. 터널 공사를 해갖고, 음. 효과가 없다고, 음. 이제 의사를 못 믿겠다. 음. 의사를 믿어야 된대 음. 못 믿으면 안 되죠. 음. 근데 결과적으로, 이게. 못 아, 믿게 된 거죠. 아, 이거 하면은 음. 소리가 충분히 줄어들고, 꼽도 음. 좋아질 거라고 했는데. 음. 했는데, 말같이 안 되면 못 음. 뭐 믿을 수 없잖아요. 그래서, 이제 이 친구가 참 그거구나. 그 신혼 신혼 음, 음, 음. 아이들이 곧 생길 텐데 음. 저는 아이들과 함께 음. 자고 싶습니다. 라고 하는 이유로 왔었던 음. 것 같아요. 음, 음. 그래서 이 원인은 딱 보니까 뚱뚱하지도 않고 약간과체중, 음. 음. 구강도 올정하고 턱이 뒤로 밀리지도 않고 음. 뭐 목이 하는 사람도 아니고 허면은 음. 딱에 어. 펴. 음. 우톡우톡우 아. 어. 범인이 바로 나와요데 음. 아. 주범이 현대. 음. 현은 아, 선택이 어려우니까 위험하죠. 아, 그렇죠. 그 우리 조폭 영화 보면 그 보스는 음. 이게 못 건들고 음. 그 저기 그같 행동 대장도 아니고 음. 음. 음. 야 네가 <웃음> 어 가방 뭐가그면 해줄게. 어, 음. 내가 식솔들 을다 보살펴주마. 음. 아니면 그 경찰하고 이렇게 쇼부 봐가지고 음. 어, 오늘 뭐 이걸로 그냥 마무리 합시다. 어. 하듯이 하듯이 <웃음> 네. 주법은 놔두고 잡법만 조지잖아요. 그러니까요. 꽤나 그거 더라고요. 음. 그러니까 혀는 어떻게 못하니까 음. 목졌다고 괜히 뭐 편도 크지도 않은데. 뭐 음. 목구멍을 좀 도려. <웃음> 전혀 효과가 없대. 그렇겠지. 아니, 아니. 일시적으로 살이 좀 빠졌었다고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살이 <웃음> 일시적으로 이게 이제 수술하고 나서 너무 아프니까 못 먹어서 살이 어. 빠져서 그때 잠깐 덜곤 다들 하구나. 에이. 뭐 방법이 없어요. 젊은 나이에 양압기. 써봐요. 아이들이 우리 아빠는 우주 조종사예요 <웃음> 밤마다 우주 여행을 해요. 마스크 쓴거. 할마로 앉아요. 다행이요. 철먹는 애기들 자기도 씌워달라 그러지. 그래서, <웃음> 아유. 음, 그러면 이제 엄마가 이렇게 아빠는 많이 아프셔서 <웃음> 저렇게 산소호흡기를, 인공호흡기를 하고 자유롭단다. 상하네요 아빠 많이 아파? <웃음> <웃음> 괜찮은데? <웃음> 아이치, 뭐 그런 절, 스스로 숨을 <웃음> 충분히 쉴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. 그런 인공호흡기를 달아준다는 거는 음. 저는 아니라고 봐요. 그래요. 맞아 내가 <웃음> 숨쉴수 있는 능력이 안 되면 어쩔 수 없이 인공호흡기가 필요하겠지만 숨을 잘 쉬고 아니 틈만 열어주면 될 거예요. 왜 음. 그렇게 거창한 음. 미세먼지 있다고 해서 우리가 방독면을 쓰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. 그렇죠. 미세먼지를 내 몸이 견낼 수도 있고 음. 마스크 하나 써주면 뭐 또, 또 되니까 음. 또뭐 음. 날마다 마스크 하는 게 아니라 미세먼지가 심한 날만 살짝 살짝 하는 거니까 음. 음. 바이오카드도 음. 그러니까 마찬가지지. 이 있잖아요 좀 타협하면서 사는 거잖아요. 아니 사실 맨발이 좋으세요? 신발 신는 게 편하세요? 음. 저는 신발을 신는 게 당연히 바깥에서 편하죠요 집안에는 우리가 부들을 맨발 벗고 음. 맨발로 다니고 음. 지금 사무실에서는 슬리퍼를 신는 이유가 음. 이 신발이 불편하고 음. 답답하잖아요. 오래 음. 신고 있으면 음. 음.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밖에 나갈 때 반드시 신발을 신고 해야 돼요. 음. 음. 필요하니까. 그렇죠. 그리고 그냥 갔다가는 내 음. 발이 다칠 수 있어. 요 그렇죠. 보호하느라 아. 음. 똑같은 거예요. 이거 사실. 저녁에 아 이걸 끼까 말까 사실 잠깐 귀찮거든요 그거 갈등을 해요 아니 그냥 자도 내라지면 일물정히잘 일어날 텐데 음. 근데 소리를 들어보고 비교해보니까 음. 아 그래 이걸 잠깐 귀찮음을 참고 끼면 음. 내 호흡이 정상화되고 수면이 제대로 되는데 음. 귀찮다고 안 끼고 소리를 들어보면 이런 호흡을 나도 하는데 음.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한 번. 음. 하 음. 아. 어주면 음. 이렇게 간단하게 신발 뜬 신듯이. 음. 이거 하고도 말도 잘하죠. 음. <웃음> 간단한 행위만 해주면, 그렇게 수면을할수 있고, 음. 컨디션 좋아지고, 일이 살살, 술술 잘 풀리고, 그러니까, 건강해지고, 그럼. 행복을 다지는 기초를 튼튼히 쌓을 수 있는데, 그럼요. 젊을 때부터 해야지. 그럼요. 그럼요. 아파서 하려면, 이미 음. 늦다고. 맞아요. 반드시 젊을 때부터 수면을 관리하자, 음. 호흡을 관리하자가 음. 오늘의 마지막 멘트입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사 응.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?